명란 바게트 먹을까? 꼭 먹어봐야 되는 빵이래 이 영자가 빵이 맛있어 봤자 빵이지라고 생각했던 날 반성하게 만들더라 홍파운드 성심당에 명란 바게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영란이 듬뿍 있는 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에도 명란이 쫙 깔려있고 그 안에도 명란이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명란 향이 장난 아닙니다 뭐야 이거 김을 조심하세요 <웃음> 특히 데이트하러 성진당에 갔는데 바게트빵을 먹으면 김을 조심하세요 <웃음>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명란젓이 좀어 적절히 짭짤합니다 그래서 한입 베어물면 일반 빵보다는 조금 어 짭짤한데 싶은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프링글스 정도의 그 짭짤함 이거든요 프링글스 보다 조금 덜 짜거나 진짜 맛있다 이거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것같아 이거는 진짜 약간 일부러 가서 먹어볼 만한 빵인 것 같아요 음. 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눅눅해졌는데 이게 맨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가면 갓 구운 바게트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현지 주민 아주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건 포장은 자르지 말고 왜냐하면 어갓 구운 바게트를 자르면 자르면서 이 명란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리고 다 부서지기 때문에 음, 거기서 바로 먹을 거 아니면 어, 그냥 원형 그대로를 포장해 달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라서 이렇게 포장을 해오면 은 빵이 좀더 빨리 마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시면 어, 통으로 포장해 오실 거면 통으로 하고 고그 2층 가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럴 거면 잘라서 저희 원래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하나 사면 후회할 거니까 무조건 두개 이상 사가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세 개를 사왔습니다. 갓 구운 걸 먹으면 진짜 바삭바삭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고 또 지금도 나름 약간 이제 빵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바게트의 살짝 질김?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풍미랑 그런 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맛있습니다. 짜전이 안에도 명란이 위아래로 꽉차 있습니다 명란은 밥도둑이니까 밥이랑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? <웃음> 짜잔잔잔잔 빵위에 밥을 딱 얹어서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김. <웃음> 엄청 잘 어울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짭짤하기 때문에 간이 됩니다 <웃음> 괜찮아요 <웃음> 괜찮다고 해야되나 이걸? 근데 어차피 빵이 밥이잖아요 그죠? 밥하나에 남겨놨다가 먹으면서 떨어지는 명란들을 얘로 마무리하면 괜찮을것같아요 두든 명란 바게트에 고소한 마요네즈를 뿌려먹으면 어떨까요? 맛있는데 뭐 엄청 시너지를 내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 그렇습니다. 밥이랑 먹어요. 살짝 애매하게 남은 빵 위에 마요네즈를 슈 뿌려서 진짜 맛있습니다. 완전 추천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